제가 그린에서 쓰는 이볼 마커 이볼 마커를 올바르게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그린에서 이볼 마커 마킹 하시죠? 저는 가끔 볼 마커를 도개 까먹고 가요. 그러면 이제 마커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막 찾다가 주머니에는 뭐 쇼티로 이렇게 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쇼티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동전 뭐 이렇게 납작한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곤 하는데요. 이 마커가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그린에서 나보다 어떤 상대방이 멀리 있는 사람이 이제 퍼팅을 했는데 그 볼이 내 볼과 부딪혔을 때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투발타를 먹게 돼요. 이러면 얼마나 얼굴 불키는 상황이 일어나겠어요,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민폐와 동반자와의 그런 얼굴 불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올마커 제대로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요즘 이렇게 뭐 골리니 분들이나 음 아마추어 골퍼, 저를 포함한 어 골퍼 분들이 이런 걸 약간 좀 간과하시고 약간 무시 아니면 좀 모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. 자 일단 그린에 올라가서 내 공을 확인하고 마크를 하게 되는데요. 어 기대가 여기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공이 이게 만약 제공이에요. 이 뒤에가 다른 플레이어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. 그럼 이제 다 각자 공 뒤에 이렇게 마킹을 하잖아요. 다들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. 자 근데 만약에 라이가 걸려서 이 뒤에 있는 플레이어가 먼저 커팅을 해야 되는데 라이가 예를 들어 걸려, 요 그래서 이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보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는 다들 어떻게 하세요? 퍼터를 가지고 아 옮겨줄게 하고 보통 여기 이렇게 샤프트 있죠? 샤프트에서 샤프트 여기 이 샤프트 길이만큼 옮기곤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헤드 부분 있죠? 이 헤드 부분만큼만 내가 옮길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왼쪽 오른쪽을 정한 다음에 그 방향만큼 이 클럽 헤드를 놓고 그 기준점이 되는 예를 들어 서뭐 나무라던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, 클럽 헤드 굉장히 크네요 퍼터 어, 헤드를 나란히 놓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 마크를 클럽 헤드 이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플레이어가 저의 공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이 클럽헤드만큼 이렇게 두고 마크를 기준해서 클럽헤드를 옆으로 두고 클럽헤드 뒤쪽으로 이렇게 마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떼고 얘를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이어가 진행을 하겠죠? 이 플레이어가 만약에 진행을 했어요 어디? 한 번이네요 플레이어 진행을 했어 그럼 내가 다시 원, 원위치로 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하고 다시 내 마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요렇게 옮긴 다음에 자 빼고 공을 다시 라이로 가서 놓고 자 치우는 거죠 요렇게 이 정도만 알아도 진짜 그린에서 동반자랑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,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린의 내공이 먼저 올라가 있는데 어프로치를 밖에서 하신 분이 내공을 맞춘 거야 그런 경우에는 둘다 벌타는 없는데요 좀 찜찜하잖아요 그쵸? 그 어프로치를 하신 분이 만약에 더 붙일 수 있는 거였으면 그분도 짜증나고 어 나도? 괜히 좀 찜찜하고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분이 샷이 좀 미스가 난샷이어가지고어 되게 멀리 막 기대랑 되게 멀리 벗어나는 건데 내공 때문에 좀 사는 거면, 그런 거면 뭐 다행이긴 한데, 어쨌든 간에, 이제, 나도 침침하고, 그분도 찜찜하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, 이 그린 위에서 볼 마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